설명했듯이 우리 도시의생 뉴딜 사업에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합의입니다. 합의, 토론입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통한 뉴딜 사업이 되길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비판의 날을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늘 행사에서 토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려면 굉장히 짧고 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1분 내에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준비를 하셔서요. 이렇게 쪽지 같은 걸좀 적어서 미리 포스트잇 나눠드렸죠. 포스트잇을 적어서 전달을 좀 해주시면 그 진행 요원들께서 좀 거두셔서 저희 데스크로 올려주시면 좀 이따 먼저 우선적으로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을 할 텐데요. 총세 분의 토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투자지원재단의 장원봉 소장님 먼저 토론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 분들은 순서에 맞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신 주시는 네, 반갑습니다. 장원봉입니다. 도시재생 투자라고 하는 진짜 큰 어마어마한 유령이뜬거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게 근데. 그 토, 발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유령을 보지 못하고 유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그 아, 그, 지금 도시생이 유지할 계획을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요. 아직도 본다고 거든요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지역의 도시생이 이루어지는 방식하고 유사한것 같아요. 지역의 도시생은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제한적인 정보를 가고 제한적 그 제한적인 사람들이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4년 안에 200억을 쓰는 사업을 해요. 아이 이틀이 있는데 지금 또 급한 이거죠. 이런 생각을 좀갖게 되고 아, 그 토론 그저건 그 전단지 나간 거 보니까 사회적 경제가 바라본 도시식 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사회적 교직인가? <웃음> 그런 생각근데 아까 김은희 센터장님이 발표하시면서 사회적 교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러면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왜 <웃음> 아, 네, 나를 보시냐? <웃음> 그랬는데 아니, 어쨌든 제목은 노시생 교직에 사회적 인직에게 담을 것인가? 혹은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랬어요 왜냐면 저도 이게 담을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본 자료는 두가지예요 그 이주원 선생님이 발표는 어디서 발표하지 또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자료하고 그 다음에 도시생 Q&A 자료 어,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토론에 했던 몇개 자료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지무적 독해를 했다고 할까? 어, 그냥 제 독해를 하고 말씀드린건데 예뭐 네. 고민이 그걸좀뭐 진짜 도시생두드림과사직경제가 진짜 어떤 관련이 있는거냐 그러면 아, 제 고민은 그런 거예요. 도시 생유이라고 하는 게 도시 재생이 기대했던 우리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고, 그걸 심화시키고 있고, 확대시키고 있는 거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사회적 경제의 진짜 의미가 여기서 장이 만들어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게제 관심일 것 같고. 아까 오신 분들 명단을 보니까 사직 이제 지원조직 오신 분들, 사직때 오신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의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도시재생, 아니, 저, 이게 발전 왜 이렇게 됐냐면요. 아니, 괜찮아요. 그왜 이렇게 되냐면 원래 토론물을 썼다가 PPT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붙였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기대했던 재생의 의미는 이런 거잖아요. 특별 법에 의해서. 어,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의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기대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어, 뭐, 뭐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에 기대했던 건 실질적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일 거고 그것을 통해서 지적사회가 개발이 되는 것인거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 었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럼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건 뭐 어떤 기대가 있었냐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우리 네. 선님이라고 하는건 2만불 넘는 선지자분이다이 기능을 알고 있고요 아, 저희 개념이 약간 이상해서 어, 또제개념도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사회적 경제의 존재가치는 결국은 사회적 위기의 진원지인 경제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력을 높이는 거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지역사회를 내려온다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감일 거고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 지역의 관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이었을 거다. 그게 사직경제에 학 기대했던 것이 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이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저는 사직경제는 꽤 괜찮은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도시재생과 우리가 2년형으로갔던 사직경제가 그렇게 작동한다면 꽤 근사한 인프라죠. 그래서 김은실님한테 그래도 구박도 안 받으실 것 같고. 네. 어, 근데, 어,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사직경제가 정말 지역사회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관계를 만들고 어, 그걸 통해서 시민들의 지역의 문제에 영량을 키울 수 있다면 그러면 사직금제가 활성화되고 사직 금 수가 늘어나면 취업산을 변하는 걸로 나타나겠죠. 이게 우리의 기대고 제가 계속 도시생과 사직금제를 강요하면서 이 얘기를 떠들고 되는 거죠. 그럼 도시생 그뒤아유령저 아직 못 봤으니까 그냥 떠다니 유령을 본다면아그 전에 뭐가 있네요. 그 도시생 누제와 사직금제 문대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앞둔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어, 도시경제적 강화 삶의 질을 위한 누질의, 도시생 두 질, 지역 역량강화 사업 해서 뭐, 뭐, 이렇게 하겠다. 사직경주 식을 설립 운영 지원하겠다. 사직경제 활성화, 그래서 26번, 79번에 있는데, 어, 뭐, 이런 데서서 어, 이렇게 딱, 그 5개년 계획에 딱써 있어요. 도시, 사회경제 활성화는 도시생 분야의 진출을 지원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봤죠. 그럼도수 누진의 성격은 뭘까? 아프간에서 발자하시는 분들 내용에서 뭐 여섯 개 이전 열다섯 개 세부 유형이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어요. 그건다 아시죠? 물론 이제 이게 오늘 발표에 의해서 없어지겠지만 예, 이제 그걸 가지고 저는 판단한 거였으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그 예, 자리로. 근데 그게 크게 달랐을까는 모르겠어요. 어 근데 어쨌든 제가 본 의미의 그 유형으로 보면. 노후주거지 소단위 계량 및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일자리사업을 그냥 펼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 자료만 보고. 근데 우리가 현재까지 자료 발표만 보면, 근데 도시생 뉴딜이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바랬던 그런 지역의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물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역사회 역량화라가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뉴딜 사업은 다분히 물리적인 계량과 일자리 창출에 제한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저는 하게 돼요. 그래서 도시생 누딜이라고 하는 게 정말 도시생의 인연형으로서 예, 바랬던 걸 세분화시키고 실마시켰을까라고 하는 회의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50조를 쓰려면 도시생 기존의 도시생 사업에 대한 다시 성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모르게 아주 제한적인 사람이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50조의 플랜을 짠다는 게어좀 좀 약간 서운하고 속을 프고오 이거 어떻게하려고 그러실까? 이뭐어떻게하려고 겁도 없이일까 이런 저는 걱정이 들어요 어 그러면 도시적 누질과 사회 경제 네네, 아부분을 하지 말거겠구나 <웃음> <웃음> 네. 어쨌든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사회적 경제가 도시의 교재를 서 결합될 수 있는 연계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아, 제한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일자리가 들어갔잖아요. 저는 사회적 경제가 노동부의 일자리 정책을 통구로 시작해서 이제 막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지역사회 변화 전이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이 도시생 누들이 이놈께게 다시 살찐 경제를 넌 일자리 야라고 다시 집어는 집어넣는 거죠. <웃음> 어,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아, 어제죠 그 도시의 선조지그그 뭐죠 이 끝나요 올해 그래서 진단을 하는 걸 갔어요 갔는데 아, 뭐 검문 심사를 한번는데요그 S 등급을 받은 어제 지역이어요 협동자압을 그 재생 중에서 18개를 만들겠대요 깜짝 놀라시죠? 그 제가 그 발표자한테 여쭤봤어요 협동자압의 정의가 뭔지 아시냐고 협동자압이란 구성원들에 서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족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그들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영혼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리적인 결사체라고이 18개가 18개가 주민들의 진짜 필요한 염원이 확인됐냐? 왜 찍어내냐? 근데 어제 또 진단하면서 그거를 목적을 했죠. 물론, 그 선도사 그 지역에는 진짜 필요한 염원이 조직돼서 운영이 되는 곳도 있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어, 또 이게 일자리 창출로이게 정책을 받으면 쏙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들었고요. 어, 뭐 제한적인 전망인데, 네, 뭐, 뭐, 비슷한 얘기 이제 여기 넘어가 그래서, 아, 아 도시생 기술과 사회적 경제 연계 전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한적이지만 있을 것 같긴 해요. 어, 그게 이제 뭐, 그 도시생 Q&A에서 건설 단계와 관리 운영 단계 시일자리 생길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누군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했, 했더라고요. 보니까 건설 단계에서는 세부사업별로 시공업체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취출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운영단계에서 사회주택 공유공간 활용시설 운영 혁신공간 창출에 프로그램 운영에서 사회적 경제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요 혁신공간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재생의 사업의 영역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것도 조금 여지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 정도는 들었어요 그런데. 근데 그런 고그 프로그램이 사업 영역으로 지원이 되고 사업의 계획으로 인정이 될 거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직등제 결합의 폭은 저는 제한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 제한적이지만 요새 유대에서 사직등제와 결합할 수 있는 연대를 짓기 위해서 과제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도시생 두들과 관련해서 국도부사님들하고 청와대생님들을 한번뵌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보여냐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 도시생 두들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겠다고 물어봤어요. 얼마나 공급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기분 좋게 한 30% 때릴 거야.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질문은 참 나쁜 질문이라고 했어요. 그 질문은 제가 언제 받았냐면 사회서비스 제도화할 때 받았어요. 사회서비스 제도화할 때 비용리가 사회서비스를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다 회의적이었어요. 복지부 관료들이나 정책설계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시장화되어 있죠. 어, 저는 딱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그래서 제가 그런, 아,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도시재생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정책 목표는 건강한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규들의 공급자를 양성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겠니? 저는 그렇게 가면 좋겠다. 아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아 그러면 건강한 공급자를 양성하기 저는 입체제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회적경제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도 안 되겠지만 우선권을 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 아 얼마나 많은 그공공임에를 통해서는 사회적 가치가 많이 늘어날 건지 저는 그걸 명확하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사회적 등계 기업으로 갈아타는 이상한 업체들이 기회주의적인 변질도 막아내고 아, 건강한 사회적 기업들이든 뭐 이름만 걸고 사회적 기업의 퇴행 구조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듭니다두 아, 번째,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제 재생사업을 할때 주민공동이용시설, 앵커시설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사실 조직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저는 그조직은 뭐냐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개, 정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로 봐야 된다. 아, 마을기업으로 봐야 되는데 마을기업의 킬브 저는 커뮤니티 오너식에 있다고 봐요. 아니 선생님 그 조직은 그 조직의 그 조직이 도시재생의 공통성과 보편성을 어떻게 담보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사직 문제 조직이라도 그럼 저는 명확하게 퍼미니티오너십의 구조를 가지고 어, 요 조건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사업 목표 그 다음에 개방적인 구성원 제도 아니 그 사업지구에 있으면 구성원들이될수 있어야죠 그 조직에 개방적인 조합은 또 멤버십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윤의 배분, 어, 비배분성과 어, 자산 활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고, 어, 의제의 실행에 대한 의생을 좀참여에 개방 성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째인데 좀 일자리 관련한 건데, 제발, 사직, 도시생 유딜에 대해서 사직 경제 평가 지표를 일자리로 지 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어, 사직 경제가 만들어낸 다양한 사직 가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는 그것 중에 결과의 하나일 뿐이죠. 근데 또 사직경제에게 일자리를 쪼면 어, 아마 실패했다고 지랄들을 하거나 어, 아니면 어, 사직경제가 기만을 하거나 태행하게될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한번. 여러분 제가 제 소개를 안하고 <웃음> 여러분의 토론 시간을 많이 확보해 드려야 된다는 공감으로 막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부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나눔가 미래의 남철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네, 저희 장호복 박사님께서 커뮤니티 오너십에 기초한 제대로 준비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적절한, <웃음>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셨고요. 두 번째 토론은 도시재생 유질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어, LHI 도시주택 연구원입니다. 김윤희 수석 연구원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토시주택 연구원의 김윤희입니다. 저희가 이 행사 준비하면서 발제문을 사전에 뭐 자료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서 발제문들이 대부분 오늘 아침 에서 겨우 공개가 된 상태라 토론물을 따로 만들 자꾸 한게 아닌데 갑자기 장인회님이 장문에 토론물을 만드셔가지고 지금 안 대표님이랑 제가 오전에 무량 무랴 갑자기 토론물을 급조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다행히 안 대표님 장기사님께서 너무 많은 시간을 써주셔서 제 시간이 확 줄어서 저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도시생유릴과 어 지속가능성이라는 어 제목을 보면서 제가 제일 가제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도시생유릴이 지속가능하려면 어, 전시를 계속 세태 시키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웃음> 했습니다. 계속 세태를 시키면 지속가능할 건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말이 맞지 않는다는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첫 번째 발제해주신 기분이 어, 센터장님 말처럼 우리가 어떤 공동의 뭐 삶의 지표라든가 그런 지표가 있고 그것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뭐또 재생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어 복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게 개념이 가야 되는데 유지를 먼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다 보니까 네 좀자괴감책에 어 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몇 가지 사실 어 오늘이나 내일쯤에서 국토부에서 도시생 유지 관련된 구체적인 뭐 공모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발표될 거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 최대한 좀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일차적으로 아까 그 발표하신 세분 의견 중에서 제가 좀몇 가지 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전체적으로 어 그런 지적들이 좀 중간중간에 있긴 하셨지만 도시생 뉴딜 사업이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공동체, 특히 근린 공동체나 마을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주택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이나 주거 정비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어느, 보면 아까 장희사님 말씀처럼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는데가 하나의 성과가 될수 있고 또 얼마나 그 주택이나 이런 걸 정비했느냐로 초점이 맞춰질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저희가 어, 도시라는 도시가 꼭 주택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뭐 뭐이세 이 가지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야뭐 일자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같이 고민이 돼서 그 내용과 상관없이 공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담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최근에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런 부시생 전문가가 있느냐 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 기사와 관련해서 최근에 저만 해도 지금 각종 학회에서 전문가로 등록하는 메일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메일을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어뭐 학위가 있거나 이러실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을아 전국에 있는 교수, 연구원 있는 박사님들한테 다 전문가로서 등록을 하라고 강제를 하고 있고 제가 아는, 아는 현장에서 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학위가 없고 명확한 그. 자신의 뭐 신분을 보장해줄 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가로서 등록할 수 있는 기회조차안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뭐 논가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럼 이 네트워크에 등록한 사람을 전문가로 인정해 주라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고민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학위나 이런 기본적인 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당연히 인증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굉장히 반발하세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 뭘로? 내가 이 현장에 오래 있었다는 걸로 인증을 할 거야? 아니면 뭐, 얼마나 활동을 했다고 인증을 할 거야? 뭐, 술몇잔 먹었다고 인증할 거야? 인증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 반대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간극을 어떻게 줄일 거냐? 도대체 활동가를 전문가로 인정하기, 어 인정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 이 네트워크나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또는 사회적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번 도시생 사업 자체가 이제 지속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 도시생 그 사람,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이제 수도권 이하에서 오신 분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 를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 유유시설이라는 게 지역에 갈수록 많거든요. 농촌에 가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전에 쓰던 뭐 그런 시설들 굉장히 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을 채울 사람이 당연히 없고요. 그러다 보니 자꾸 국가의 재산, 국가의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계속하고 어 거기를 뭐 이제 외부에 있는 예술가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다들 원하시는 게 재능을 가지신 분을 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 빈 공간이 있어요. 청년들이 와서 아무 짓이나 하게 놔둘, 놔둘, 수, 있는, 놔둘 수 있게 는 놔둘 수있 해주면 좋은데 지역에서도 그건 원하지 않았어요. 지역에 와서 뭔가 재능을 가진 사람만 왔으면 해서 대구분 문화 활동하시는 예술 창작 스튜디오나 이런 걸로만 굉장히 리모델링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간극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 그 비축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결국 그 농촌의 유효한 공간은 좀 비축 시스템 같은 걸 놔서 좀 저축을 해두고 서울에서나 또는 다른 지방에 있는 분들이든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어 분들이라도 나중에,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자꾸 지금 뭐, 뭔가를 하라고 강조하지 말고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 계속 그세 번째 같이 얘기를 좀제가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국가재정 특성상 이게 뭐 개소수라든가. 뭐 참가자 수라든가 뭐 일자리 개수 이런 거를 사실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까 정호보 그 이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다는 공유라든가 또는 뭐 현재 가치보다는 지속가능성이나 회복력 등의 어떤 그런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는 쪽으로 이공 모든 또는 주식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자료는 그냥 화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박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게 유린 사업이 뜯어보면 주택이나 주거지 정비가 굉장히 많다.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해야 할 활동가들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사회적인 공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나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회복력 같은 가치를 우리가 재생 사업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자 이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아, 마지막 토론자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요. 아까 아, 발제문 중에 첫 번째 발제 그 내일 발표 예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의 올해 하반기에 공모가 날도시에생 공모와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정부가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간주하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상당 부분 거기에 뭐 팩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폰을 내시거나 정보반 가주세요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이 여기서 보신 걸로 그냥 끝을 내시고 사진을 찍으셨다면 혼자만 잠자리에 들어가시고 가셔서 보시고 보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토론자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마을 만들기 주민 활동가에게 느껴지는 도시의 생 유대 기관는 제목으로 안정이 도시의 생 주거 환경 시민 연대 대표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 김훈희 못해가지고 과장님들이 목차가 안 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임의로 목차를 같이 로 목차가, <웃음> 목차가, 제가 정했었습니다. 예, 급단장하게 와가지고요. 어, 죄송하고요. 불만 없으시죠? 예. 어... 제가 최근에 이제 에 이런 걸 썼습니다. 우르르르르 마을 만들기, 우르르르르 사이지 업계, 우르르르 협동조합, 그 다음에 도시재생 뒤집, 열풍이죠. 굉장히 열풍입니다. 마을 만들기에 활동하시는 많은 주민들, 활동가분들이 어, 사회적 경제를 많이 이해 못하고 도시생을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많이 활동하신 분들이 어, 또 그만한 비율로 마을 만들기를 완전하게 이해 못하고 도시지생을 완전하게 이해 못합니다. 동일하게 도시재생에 관련된 분들이 사회적 경제는 많이 모르시고 공동체를 계산하시죠. 결론은 뭐냐면 현재, 어, 각 영역에 계신 분들이 만능은 아니잖아요. 만능은 어, 아닌데, 정책이 바뀔 때마다, 제가 일학을 하고 발제를 기운이 우리 선상님 말씀만 듣고 나머지 두번째로못 들었는데요. 어, 계속 바뀝니다. 결론은 뭐냐면, 비판은 하지만 결론은, 어, 그것에 관련된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과 각 단체들은요, 99% 그정책의중간기간이나스터기관이나활동하러 가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고등동 주거환경연사업의 주민으로서 16년째를 지나고 있고요. 갈등을 지나서 8년차에 어, 협동조합 이전에 갈등을 넘어서 주민공동체 마을만 얘기라는 용어로 몰랐어요. 예, 우리 김은희 센터장님과 정석교수님과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이 이런 활동을 사실은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시지만 저희가 지조세라는 어, 지구를 항상 보시는데 저는 몰랐어요. 마을 만들기 라는 용어를 모르고 그냥 주민들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상들이 수백년, 수천년, 수십년 이 그냥 한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민경제공동체를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어, 마을 만들기가 있어? 근데 그것이 그다음 주민경제공동체가 사실경제도 몰랐어요. 그냥 흐름을 알았는데 공부할 필요가 없었죠. 그 상태에서 어쨌든 주민들이 공공용지를 받아서, 어, 건설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만원, 십만원을 모아서 주민기업을 설립해서, 어, 근용지를 18개 상가적으로 찢어져야 는 소유자, 세입자들이 뭉쳐서 다이 나를 시켰죠. 근데 그게, 어, 그런 공동체와 그런 공공체 기반 안에 공공시설과 주민들이 유효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려는 것으로 저희가 2010년도에 이미 6대 칠제 주민들이 합의를 받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도시 재생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 규제 정책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걱정도 있지만은 그 가치에 대해서는 이 고민을 한 부분에서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노무현,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남개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2005년도에 지자체 의 시군단위 기본계획들을 권한을 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2006년도 지방선거 때 사상에서 재개발·재건축 지정들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선거를 통해서 지자체장들의 정치인들의 당선이 됐고요. 그 여파가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하락되고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 주거 문제, 하우스포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도시적인 뉴딜은 한정이 돼 있겠죠. 모든 지구에 들어갈 수는 없는 한정이 돼 있지만 저는 작년까지 세입자였거든요. 왜냐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월급 못 받으니까 세입자예요. 상가도 세입자, 주거 세입자. 그래서 4년간 저희 건물주가 동네에서 일 열심히 했다고 남들보다 50% 보증 적게 받던 거를 딸이 결혼하면서 건물주가 바뀌면서 이제 올려서 아내가 어, 월세 내는 것보다 이자가 싸다고 해서 빌라 조그만 거에 됐는데요. 어,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부산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올르잖아요 평상시에, 평상시어류지구를 가면 30, 34%, 35%는 부재소유자인데, 개발이나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50, 49%대로 올라가고요. 그건 아마 시군다 조세부 아실 거예요, 공공분들은.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이 나가고 가면 최종적으로는 70%가 넘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 있는 분들이 재개발재건축 중재하고 싶어도 못하는 소유자가 다 그들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일정 지역에서는 도시생 유진도 과거 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섬유의 조관정 부분도 문제가 있고 어, 또한 가지는 김은희 장님 말씀하셨죠. 저는 마을 만들기가 어, 사회적 경제가 어, 도지는유질에 모두 꼭갈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고 어, 마을 만들기로서 계속 가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마을 만들기라면서도지대로 넘어갈 사회적 경제로 갈 수도 있고요. 어, 사회적 경제에서 어, 지역 공동체 기반으로 다시 옆으로, 과거 같은 활동가나 시민 운동가 수신이 아닌, 마을과 지역 기반을 가서 도시이갈수 있고, 유형은 다양한데, 문제는 현 정부가 좋은 가치를 내세우고 고민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못 만드는 거죠. 당연히 못 만들죠. 인수위도 없었고.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그 토론자님들 말씀했지만,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어, 그것이 왜 잘못, 그러니까 잘못된 것보다도 우리가 각오했던 많은 투자된 분들이, 왜 그것이 결과가, 우리가 바라던 분이 못 나왔는지에 대한 조사와 어, 충분히 인력이 있어요. 지금 인력과 공무원과 활동가들 여기 계신 분들만 가지고도 한 분이 최소한 한 개동 이상씩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있죠. 항상 잘한 것만 얘기하고 있죠. 못한 거는 절대 공개 못하죠. 그게 여기 는 우리들이 한계인데 그것도 어쩔 수가 없죠. 잘못한 거 얘기하면 그 다음에 그만두든지 지자체안 주잖아요. 예. 저는 어쨌든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도시진행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모든 조직이 갈 수가 없고요. 현재와 같이 공무원이나 도시진행 센터가 아닌 엔지니어링 회사한테 돈 줘가지고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를 모르는 엔지니어링 회사도 많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좋은 엔지니어링 회사도 많거든요. 그렇치만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익 계약으로 이분들이 받아서 그것을 냈을 때그 안에 공동체가 있고 사회적 경제 계 있습니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모든 것들이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도시된 유딜이나 이런 지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들이 있는데, 어, 근데 결국은 그거 돈을 쓸수 있는 지역만 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포이동 재건마을 제가 갈등교정, 네, 2분만, 아, 있습니다. 갈등교정으로 들어갔는데요. 어, 거의 1년간에 걸쳐서 스스로 마을기업, 소통접성 마을기업을 계속 하셨어요. 줄줄이 외우셨고요. 절대로 제가 안 써드렸거든요. 어, 제가 한 달에 두 번, 세번 가면서, 근데, 강남구청에서 이제 어쨌든 두 번에 벌써 떨어졌죠. 협동자의 본부사가 다른 이제 군 자료를 보냈는데, 좋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 있겠다 했지만, 떨어졌는데, 정말 지역에서 간절하고 절실해가지고, 어, 나는 도시적유 일, 해정치기 하고 싶어. 근데, 안 되는 거죠. 여러 요건도 안 되고, 어, 뭐, 거의 특수성이 있겠지만, 그런 많은 마을들에 대해서도 주민제한형, 마을제한형 형태로, 어, 그런 제한제도를 통해서 역으로 그들에게 어떤, 그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유형도 농담으로 제가 얘기하지만 만개 왜 만들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20개 마을 1년에 못 만들겠어요? 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20개 만들어요. 왜못 만들어요? 천만원, 2천만원짜리, 5천만원짜리 요써서 딱딱딱 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질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쨌든 고 고마운 건 숫자나 예산에 신경을 알 것. 있고 소액 기준으로 단계별로 좀 나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어, 저는, 그, 마을간색경제라는 경제, 따폭공동체에 관련된 업무를 했고요. 이사장까지 했고, 어, 최근에는 따위연회 위원장 선출 갔다가 처음으로 투표해가지고 14대 치고 줬습니다. 위원회를 네. 아, 저는 제가 먼저 추천받았는데 갑자기 추천해서 칼격을 처음 봤는데 중요한 건 사실은 마을간색경제 하다 보니까 가치가 틀려요. 그러니까 가치가, 그, 추구하는 방법이 틀리다 보니까 티격 기억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두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접점이 있고 시간이 가면 분명히 안 되는 것도 좀될 거고 뉴딜도 도시대는 마찬가지로 가능한 접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조속기현 정부가 좋은 취지를 있지만 그것을 정부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발제자님들 말씀했던 현장에 대한 진단 자체 비용을 예산을 좀 많이 쓰면서 단계별로 나간다면 은 저희가 걱정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공동체들과 포함해서 전진적이고 체계적이고 어, 가치를 또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좀 했으면 하겠다. 이런 제안으로 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모두 토론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얼굴을 뵈니까 이 자리에 올라오셔도 틀림없이 토론 7분 이상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약한 150분 중에 한 140분 정도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소중하게 들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말씀 듣기 전에, 듣기 전에 원래 저희 토론의 맨 마지막 순서였던 '가치 한국 도시의 생 시민 활동과 네트워크'를 우리가 왜 만들려고 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공동위원장이죠. 어,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권상동 위원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위원장 이야기하기를 좀 띄우고요 일단 시 대표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영역의 활동가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 지역마다 그리고 또 영역마다 다양한 트속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통상이야기한 탈동가라고 얘기하는 바닥에서 도 열심히 뛰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어, 적어도 5년 10년 사이에 공무원들도 활동하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환설직 업체에 있는 분들도 활동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반대로 주민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고 주민이기 때문에 활동가 이고 주민이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대표인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도시의 유닛은 융합적으로 같이 할수 밖에 없는 상항이고 음. 모든 그룹들이 같이 의견들을 모으고 토론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그래서 급하게 여기저기 연락들을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 k 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차별단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급하게 연락을 드려서 l o k i Yoloki, y o l o 들어와 있는 상황이 있 o l o k i y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 참여를 희망하는 그룹들을 계속 모으고 있는 주기이고 또 놀이를 확장해 나가는 길을 희망하고 있는 주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국제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들 사실 연구기관 명의로 뭔가 같이 할수 없는 상황이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개인들이 또 지역 대에서 마을 리더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창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들어러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역경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그룹들을 이야기들을 모으고 정리해나가고 내지는 곳에 토론장을 만들라고 하는 역할들은 아무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엎드를 낼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워낙 다양한 역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어까지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형태의이 그룹 그래서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것에 동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이고 그 단체들의 네트워크들이 묶어져 있는 상황이여서 일단 그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뭔가 집행을 할수 있는 그차 자세, 그런 것들도 필요한지 어떻게지랄하는 생각이 좀 들었대요. 이제 막 놀이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많이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점점 더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하셨던 그이 연락처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우리도 드릴 것이고 또 제안들도 해 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견들을모아가지고 과정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자리를 무시재생유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첫 번째 자리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오늘이든 내리이든곧 그 국가에서 정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또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 세부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겁니다. 논의해야 될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그룹의 자체를다 모여서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어떤 그룹별로 다 모여서 이야기해야 될것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실수로 하나 있는데 공동위원장이라 표현했었는데요 지금 준비 단계에서의 네, 임시대표를 마치셨습니다 공동위원장이라니까 벌써 다 짜고 치고 있을 수 없죠 <웃음> 다 짜놓고 그런 뭐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는데 제가 많이실수였고요 아마 이 활동가 네트워크는 활동가들의 이익을 내면하는 이익단체는 아닐 겁니다 적어도 저희는 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을 추구하는 어, 업계가 아닙니다. 전국에서 자기 신념에 따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될 거고요. 문헌는 개방할 것 같습니다. 아까 연구자 얘기도 하셨는데 꼭 그러면 은 정말 활동자들만 들어올 수 있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직도 들어오고 개인도 들어오고 분야도 다양하게 어, 열려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의 목표는 지역사회의 이익입니다. 지역사회의 이익에 함께 하실 분들 조직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본격 토론에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책을 안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니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물론 근거에 돈은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몇번못만들어다니는 허약한 <웃음> 네트워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책을 안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발제에 오히려 집중해 주셨습니다 대신 제가 민감한 내용이 있다면 제외하고 여러분들 이메일 적어주신 분들한테 다 보내주시는 거 맞죠? 네,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누가 뭐 종이책을 좀잘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건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1인당 딱 2분씩 한 시간을 드리려고 하실 말씀은 굉장히 많으, 많으시다 생각이 드는데요. 아, 저한테 뭐 도착한 메모지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손 드시고 일어서 제가 지목하면 일어서셔서 네, 조남과 소속과 의견을 간단히 얘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먼저 손 주셨습니다. 네, 그, 그 우리 연구소의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 와 계신 분들께서는 저는 어,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부터 이 도시재생 뉴딜에 관한 심포션, 포럼, 뭐, 회의, 세미나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번 주까지 있었고 또 내일 또 계속 하고요. 그 자료들을 쭉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 LH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허그가 기금을 내고 부족한 기금은 민간에서 리츠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이런 이 구조들이 계속 지금까지 계속 계속 몇달 동안 대풀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발표가 있어야겠지요 근데 어, 국토부 주체의 세미나에서도 그랬고 LH 주체의 세미나에서도 그렇고 허브 주체의 세미나에서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도시 재생 유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우 그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역량을 잘 키워서 주민들과 같이 공공체를 만들어서 도시가 좀더잘 살게 만들어야 되라고 그냥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면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리츠와 허그와 그 허그 기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택청약 기금입니다. 그게 50%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금융으로 빠질 수 밖에 없고요. 지역에서 SPC 만들어서 CRC든 뭐 CDC든 이런 관리 회사를 만들겠다는데 저는 조금 더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좀 강력한 정부의 강력한 요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시간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예,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 사업을 다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또손 그냥 손 드시면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아 토론회가 끝나는 건가요 이렇게? <웃음> 예, 저기 손 주셨어요. 저쪽 끝에. 야,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경영관 황빈경입니다. 어 지금 도시재생하고 관련해서 저는 예술 영역에서 어떤 문제인식이 있었냐면 도시재생이건 어떤 사업이건 간에 예술가들을 약간 소모품이라든지 폐워넣기 이런 쪽으로 이렇게 뭐랄까 소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굉장히 철학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노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어, 오늘 맨 처음부터 같이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 깊은 고민이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초창기니까 저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나 유딜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는 좀 심각한 문제의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에 저도 조금은 몸을 담았던 것 같은데 도시재생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예. 네. 가운데 손 네, 네, 예술 얘기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웃음> 선조사하고 소속을. 네, 네. 저는 말라디기 접구 네트워크에 협업상국장을 하고 있는 김종현이라고 하고요. 연극쟁입니다. 네. 어, 이 자리에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보니까 그 부류가 딱 정해 있는 것 같고요. 많이 오지 않은 분들 중에, 이 네, 여기 한 분도 아마 안 계실 텐데, 음. 이장님 안 오셨죠? 예, 네, 통장님 안 오셨죠?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이장님과 통장님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다 인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그분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저는 또 다시 이제 마을로 돌아가서 그분들하고 술 마시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제가 도시생 기들 정책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 네. 술 먹다 끊자도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 또안 계신 분이 계세요. 예. 예술 쪽에 일하고 계신 분들. 예.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복지사분들한테 전문용어로 이런, 이런 말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돌린다. 예. <웃음> 그러면 우리도 문화예술인으로서 마을에 가서는 계속 이제 도시생 유지정책에 맞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소품이 돼야 되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들이 이 자리에 없는 이유를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오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못 오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나랑은 상관없는지라고 생각해서 안 오시는 건지 이상하네요. 네, 박수 치고 싶은 대목이 있으면 언제 든 박수 <웃음> 치면 됩니다. 네, 네. 제가 꼭이 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술인들을 소모품으로 여기지 말자. 왜 통장님 이장님 안 오시냐? 우리가 부적분이 하시자고요. 네, 되게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또. 예, 정의선 주셨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고양마을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현입니다. 과향시의자생고동체를 맡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세미나를 보면서 토론한 우리가 정말 걱정, 염려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설계할 때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대에 함께 호흡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밟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 보는 많은 활동과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에 우리 미래가 밝고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의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우리가 맞이할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왜 있는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먼저 공직자들이 먼저 변해지는데 협조와 협업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는 아직까지도 이런 것을 접해보지 못했고 또 자치의 물권시대에 맞는 그 시대 흐름에서 이 포함이 이런 대여 사업이 반려가 어떻게 돼서 5 0주가 넘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대강 사업 23주보다 더큰 것을 갑작스게 해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역량이 우리가 충분히 준비 되는가 하는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활동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에 또 새롭게 자치분권시대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어려운 거 힘든 과정에서도 우리들은 해나가겠다 한는 생각이 돼서 나부터 마음을 변화를 가지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세미나가 더 급하게 우리 정권하고 같이 맞춰서 하나하나 좀 짜임새 있게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쳐주신 게참 좋습니다. 더 크게 쳐주셔야 됩니다. 네. 또 예, 앞에서 쳐주셨습니다. 네, 저는 앞에 있으니까 앉아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천의 국토지지원센터의 사무장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어, 중간지원조직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과연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눈 어, 사항이나, 이런 나이 대책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과연 내일이나 뭐 올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정부 정책에서 실제로 진행하는 정책에서 얼만큼 반영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중간지원 조직에 있다 보면 바로 다음번 공모제가 사업의 공모가 시작이 되면 저희는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각 과에서 협치하셨는데 협치 협이커막이 행정을 부셔드리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서 저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정책에 어느 정도까지 전달이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같이 토론하고 제안하고 뭐 집회 시위까지안 가길 물론 바랍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또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다 보면 진심이 전달되고 정책에 반영되리라는 확신을 여러분 갖고 계시죠? 오 어, 이상하네 여러분갖고 계시죠? 네. 네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 같이 애쓰시자고요 예또 굉장히 저는 손을 많이 드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안드십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뜻 있는 주식회사 김현정입니다. 뭐, 때로는 전문가로 불리고, 때로는 활동가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도시재생 뉴딜을 바라볼 때에, 아까 뭐, 많은 분들, 이제 도, 발제자분들이나 토론자분들, 그리고 의견 말씀하신 플로우에서 발표하신 분들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볼 때, 지금 이 빠른 물량이라든가, 어, 많은 물량이라든가 빠른 속도를 어, 저는 가장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파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리 디테일한 부분이나 각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고민하고 비판해 보들 어, 현장에서 다가오는 그 파괴력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산동 어, 그 입시 어, 대표님께서 아까 뭐그 도시의 그 사례당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 그리고 가장 확실한 전략은 좀 논의를 심플하게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불과학력적인 상황에 대해서 거부하는 표현, 각자 각자에 대안은그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될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 정부에서, 어, 그,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건 너무 강론이기 때문에 속론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좀 확실하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 시스템적으로 정말 그... 지역에서 각자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좀 해법을 찾아갈 수 있고 도시재생과 유대에 대한 좀 새로운 합의의 과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면 합니다. 네. 시간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요.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어, 다양한 분야에서 오셨거든요. 오늘 뭐 사회주택에서도 많이 오시고 중간여년도 오시고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몸담고 계신 굉장히 훌륭하신 또 기술자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뭐 주저없이 좀이 분야의 얘기도 좀 한번 해봐야 될 고민도 그런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특히 그런 분들이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 손드겠습니다 청년주택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일단 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좀 단기간에 빨리 빨리 해야 써야 될 일과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을 좀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 일단 되게 큰 금액이, 금액이 50%나 조 이런 금액이 온다고 하는데 이 금액을 좀 줄여서 장기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시는 건 이제 활동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빨리 이 돈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을 하는 일들은 많은 비용, 그러니까 땅 건물과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착한 건물주, 착한, 착한 땅주인이 없으면, 젠트리피케이션, 뭐 성, 성? 그재트리피케이션이 아니면 그 쫓겨남것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으니까, 공공연, 공공영역에서 이런 좀 자금을 좀 푸셔서, 좋은 건물치 좋은 땅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서로 이제 연대하고 서로의 그 공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들을 통해서 이제 다 정말 조, 정말 사람 들이 삶을 바꿀 수 있을 법한 그런 조직체를 만드는 거는 점점 장기적으로 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 사회주택기업가로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저쪽 뒤쪽은 거의 반응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뒤에 앉은 사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사회적 편견이 고정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니요 저쪽 뒤쪽에서도 좀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도시재생, 희망시에서 활동가 활동하다가 공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문제의식 같은 단어느긴게 있어가지고 좀 공유하고자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은 송이호입니다 최근에 지자체에서, 각 도에서 지자체별로 이제 한번 그거 유지에 대해서 제안사 항을 뿌렸어요. 그래서 한번 각자 도에서 생각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라던가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걸 한번 뿌렸었는데 그 과정이 일단 제안서 모양이 그 도시 활력 증진 사업 그 제안서 그대로 붙여넣기 했고 거기에 대해서 큰 내용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들의 자료로 보면 은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다들 공무원분들이나 인지니어분들은 뉴타운, 뉴타운 사업에 축소한 혹은 아니면 경제기반형 위치라던가 뭐 허그를 이용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처럼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어쨌든 각 지자체에서 이런 용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걸 먼저 미리 깔고 벌써 이미 제안서를 한번 검토하고 를 각도로 넘긴 다음에 이게 다시 업으로 나왔을 때 저는 분명히 당연히 사회적 문제랑 활동가라던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게 많을 텐데 이걸 한번 깔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물론 제가 제안을할수 있겠지만 설명서도 굉장히 이거 위험한데 위험한데 하면서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저기 어, 전주셨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목포에서 왔고요 여성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역을 그 5년째 모니터링 활동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환경들이 굉장히 여성에게 너무나 그 비친화적이고 불편한 점들이 많고 이런 환경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어그 저는 그 도시재생 사업할 때 저희 목포지역은 코디네이터가 다남자분 이시고, 어,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그 젠더를 고려한 그니까 그 여성의 삶을 되게 고려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왜냐하면 마을의 50% 이상은 여성이고 어,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지역의 삶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이 교육장에 올때 그냥, 그냥 오신 분이랑 세살 아이나 모노인을 뭐 꼬시고 오는 여성의 입장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하나더나 고려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여성 전문가 또는 진더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뭐 사업에 그 전문가 또는 열정권이 있는 그룹에 꼭 그런 여성 전문가들이 좀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 남동생은 서울 지역에서 부동산 그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그제 어,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이러이러 하는 이런 이제 것들이 있다 해서 포럼에 가게 된다고 했더니 어, 부동산 쪽에서는 벌써 다 스터디하고 어떻게 투입을 할지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다고 해요. 다 맞췄었나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 <웃음> <이런> 거예요. <웃음> 진짜 좀이 정말 속도가 네, 오늘 속도에 계속 나왔지만 마을주민이랑 함께 가는 속도랑은 정말 천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회생 현장에서도 여성들이 여러모로 결정을 가진 자리에 잘 있지 못하고 어려운 현실 이런 걸 정확하게 또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쪽에 손을 주셨습니다. 네, 앞줄에서 계속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이렇게 <웃음> 되면 지는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일하기라고 마을을 상대로 해서 주민들과 같이 마을을 수립하는 건축사 사무국에 일하고 신용도고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마을 같이 일을 해보는 부시회생 초기부터 저희가 일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초기부터 지금까지 늘 일관되게 <웃음> 서울시는 이런 들면 주택 이나는 부시계획 여기도 도시회생을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국토부에서 또는 뭐 일부 이제 요즘에 농림부 이런 대로 이가되긴 하지만 주도하는 곳은 네. 국토부에서 하고 있죠. 어 제가 전주에 갔었는데 전주에 가서 택시를 타가지고 제가 블로그에서 열심히 찾은 전주 비빔밥집을 가자고 했더니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 집은 비빔밥이 아니고 개밥을 만드는 곳이다. 라고 하시더 제대로 된 비빔밥은 재료 하나하나를 만들 때부터 그 재료 하나하나를 다 신경쓰고 만들고 그거 섞었을 때 제대로 된 비빔밥이지 그렇지 않고 대충 대충 재료 하나를 신경쓰지 않고 요즘에 섞어놓으면 그건 그냥 개밥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지금 그런 토건족 <웃음> 토건족입니다만 토건족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영역을 붙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런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개발이죠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 또는 문화지 다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걸 다도구나 또는 도시계, 건축과에서 다 이걸 하려고 하죠. 그리고 상막의 행성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과에 가는데 이건 우리 사업이 아니고 우리 일이 아닌데 마치 동등한지혜는 다른 과에서 우리 과에 일을 떠넘긴다거나 자기들도 월권한다거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통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또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 시면 시, 아니면 시장이면 직접 기구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먼저 만들어야지만 이게 그런 제대로 된 재료 하나하나가 제대로 된 그런 비밀과의 완성됩니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하,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가서 교재생을 한다는 걸다 잘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성공한다. 그 하나를 바탕으로 나머지 것도 성공할 수가 있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도시 예생은 빠르게 많이 섞어버리니까 하나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도시 예생이죠. 개밥 도시 예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천천히 꼭 이렇게 꼭꼭 비벼가지고 제대로 된 융합적 도시 예생 비빔법을 만들자는 말씀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쪽에 손 드셨습니다. 예, 부산에서 왔습니다. 명감옥이고요. 50조가 300명 모았으니까, 활도가. 아, 아마 예산이 100조였으면 여기 1,000명이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50조라는 돈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참 궁금해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해하고요. 부산에서 토론회 할때 국토부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어, 충분히 활동화를 어, 위한 돈을 준비했다. 얼마인가? 30억. 네, 50조에 30억 준비했다고 얘기를 당당하게 합니다. 그 구태위원하게 그동안 해왔던 6천억, 7천억 정도의 그 사업비로 3년간을 해왔던 도시재생 사업들이 갑자기 한 해에 10조를 써야 되는 일로 바뀌고 있는데 국토부가 지금, 어, 예, 그, 새로 변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은 국토부에서 또 일을 맡아가지고 10조짜리 일을 지금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건전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 오늘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은, 어, 우리들이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끝나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런 포럼을 통해서 조직도 만들고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내일 발표하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강론적 대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총론적 대응을 하려면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입장 전달을 해야 되는 어, 논의를 끝내서 적어도 안건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 발표 전에라도 이 부분들을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지 내일 발표한 뒤에 그 강론 풀어가지고 해가지고는 그분들이 변하지 않을 것뿐더러 오늘 300명이 모였다는게 그분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이 300명의 힘이 3 3 0 0 0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통해서 어, 좀 정부 정책이 어,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는 쪽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웃음> 굉장히 뭐, 오프에서 오신 선생님도 발언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발제 토론문 지금 뭐 우리가 워낙 조직이 아직 허술하다 보니까 뭐이 자유토론은 아무도 정리 안하고 있죠? 예, 이해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발제 토론문 정도는 오늘 밤에라도 저희가 북토부 과장이든 중무 과장이든 전달하는 걸로 하고 강한 우려의 뜻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포보다 조금 위에 광주에서 왔고요말을 아, 만들기 전공했다고 협동사무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오만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고요.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네요. 듣다 보니 할수 있는 일의 한계성도 느끼고 있고 또 우리가 뭐저 개인적인 것을 포함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 그것으로 함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다섯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사회자님 칭찬해주셔야 됩니다 <웃음> 그게 장관이 될지 뭐 국토부가 될지 어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생각을한번 다섯 가지쭉 얘기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좀 물어보라는 겁니다 제발 좀. 어, 예산과 방법론에다가 가치와 철학의 원칙론에 관해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어, 우리 스스로도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돈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럼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런 얘기 오늘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웃음> 내일 정부 발표 이후에라도 그 정책 위반자나 또 진행할 권한을 가진 분들이 이런 그룹을 포함해서 다양한 그룹들에게 좀더 물어봤으면 좋겠어니다음두 번째는 <웃음> 지역과 지방을 생각하는 도시 재생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뭐그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지적된 것처럼 잘나가는 데만 계속 지원을 하고 또 사업이 진행될 것이 자명하고 근데 또 반대적으로 낙후된 대로 준다고 하니 우리가 더 가난하다고 무슨 가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건가 굉장히 그 뭐라 합니까 뭐 오픈이란 건가요 뭐 그런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지방과 지역이 좀화두가 됐으면 좋겠다 낙후라는 말은 상대적이잖아요 서울보다 광주가 광주보다 못보이는 강진와 도가더 가난하다 이런 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과 지역을 딱 여기 화두에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좀 이름에 관해서 논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름은 갈 방향을 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 재생을 <웃음> 뉴딜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뉴딜을 하기 위해서 도시 재생의 방식을 택하자는 것인지 솔직히 와 닿지가 않아요. 그럼 도시를 재생하자고 하면 시골은 도시가 아니니까 도시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진 것만 하자는 것인지 그래서 이건 좀 철학적인 부분도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 네 번째는 활동가연 언어를 독점하지 말으라는 거죠 왜 도시재생에서 활동가를 독점하려고 합니까 마을 만들기도 마찬가지죠 활동하다 보니까 그냥 활동가라고 사람들이 불러요 뭐 인증하지 마세요 제발요 그냥 도시재생 사업가를 뽑아요 도시재생 전문가를 뽑고 무슨 활동가를 뽑습니까? 활동가는 영원히 뽑을 수가 없어요 활동하다 보면 그냥 활동가가 됐거든요 다음 다섯 번째는요 어, 내가 적어놨는데 <웃음> 아 뒷페이지에 있어요. 아 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말인데요. 들어보라고요. 물어봤으면 들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결국 똑같은 일본의 반복인데요. 어 물어봤으면 좀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법적, 제도적, 정책적 위반을 할 때. 좀 수정할 그런 자세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최소 5년 갈 거고 앞으로 그 이상 아까 뭐 100년까지는 막안 가더라도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수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어, 제가 맞게 정리하 건지 모르겠 물어봐라, 들어봐라, 반응하라, 필요하면 수정하라, 그 다음에 지역과 지방을 화두로 격상시켜 달라, 혹은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 그 다음에 유 d 이 맞냐 봐야, 이름이 철학을 맞게, 담, 맞게 담고 있느냐, 그 다음에 활동가를 인증하거나 부족하거나 틀에 가두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금과옥조 같은 말씀이셨고요. 지방분들의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막 살이 떨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말씀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에서 오신 선생님들은 괜히 가서 뭐말 안시켰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웃음> 말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저기 손 드셨나요? 기둥에 가려서 안 보이네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규류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도시재생 활동과 협동조합이라고 제일 처음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협동조합이긴 한데 지금 약 6명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만든 이유는 어, 저는 사실은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주민분들하고 만나고 이 안에 현장에서 뛰는 활동들이 재미있어서 이쪽을 조금 더 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약간 다른 분야로 전향을 했는데요. 제가 이쪽으로 오면서 느꼈던 거는 이 어느 정도는 업무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틀이 없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엔지니어링이나 건축사무소 같은 경우는 협회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어느 정도 가이드를 치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시고 뭐 인증이 안 좋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어느 정도 업역으로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지 활동에 대한 것들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가춰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준비 안된 상태에서 그런 분들이 치고 들어왔을 때는 그냥 그분들한테 이 바닥을 내드리는 상황밖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시작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모임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자격에 대한 인증이라기보다는 활동을 얼마를 했는가에 대한 인증 같은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활동가라는게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고 저같이 엔지니어링 베이스 있는 사람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을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걸 토대로 활동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책임성 좀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떤 그룹 차원에서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인증제는 아니어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체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우리 토론하셨던 김윤희 박사님께서 아까 하실 말씀 꼭좀 마이크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실래요 네. 아니 아까 의견들이 많이 안 나오셔서 <웃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는 네. 그런 얘기하는데 어... 이런 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여성 쪽 얘기를 하시었잖아요 제가 그거와 관련해가지고도 제가 여성가족부 쪽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저희가 루시댕 그 추진단을 만들면서 국토부의 추진단 만들잖아요. 그래서 관계부처 착견을 받았어요. 뭐 문광부도 받고, 뭐 중기청도 받고, 뭐다 받았는데 여가부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뭐 힘도 없고 돈도 없는 부처라서 그렇긴 했지만 사실은. 여성가족부는 여친도시라고 해서 도시생 관련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어, 연계해서 사업이 가능하고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특히나 여성분 여성활동가들은 사실 그런 여친 프로그램에더 많이 접근되어 계시는데 도시생 쪽에서 전혀 모르시는 거죠.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사회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어, 여가부에도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다시. 받아서 연기를 얼마나 시킬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b 시생뉴딜를 하면서 만나는 활동가 분들 중에 여성 굉장히 적으세요. 여기 이 활동가 그 그룹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다 어디 계셨었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정도로 수생 지원센터도 그렇고 어 굉장히 여성분들이 적은 편이신데 사실은 마을에서는 굉장히 여성 활동가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 그 래서그 따로 좀 조직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어 장희사님이 지금 지적을 하실줄 알았는데 권 위원장님 발표하실 때도 그렇고 대부분 다뭐 사회적 경제가 어, 힘이 있냐 이 얘기에 되게 다들 위축되시고 힘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좀 정확한 통계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기업의 그 지원 이후의 생존율은 95%로 일반 기업의 그 5년 생존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익이 되거나 이래서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활동가 분도 아시겠지만 가치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돈이 안 돼도 그걸 계속 버티시는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목적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 힘이 없다라고만 단정하시기에는 통계를 보면 일관적 기업보다 훨씬 더 사회적 기업의 생존율이 높습니다. 95%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 물론 계속 저희가 사회적 가치만으로 버티시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재생과 만나서 좀더 활동의 기회, 그 다음에 안정화의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도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도시재생에서 자꾸 그거를 일자리 창출이나 활용,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주저시키고 아니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도시재생 영역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적 경제가 또 너무 과도한 기대를 받고 뭐 실체가 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발론을 좀 제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어, 혹시 또 어, 동시에 두 분이 주셨는데, 네, 네, 아, 네, 아무나 먼저 해주시죠. 이두분 말씀 듣고요. 한두분 정도 더 듣고요. 특별히 또 말씀드려야 될 분이 한분 오셨어요 그래서 듣고 어, 발제자들한테 조금 시간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 저는 뭐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웃음> 있는 김상심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마을 활동이나 사회적 경제형의 활동 이렇게 하다가 도시 재생 이렇게를 대표 브랜드로 하는 그 센터 중간 지원들에서 가서 일을 이제 막 시작하니까 굉장히 이게 판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제 마을이나 또 사회적 경제, 또 문화예술 이런 쪽에서 우리가 그냥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또 우리가 여러 활동 현장에서 생각하는 좀 넓은 의미의 도시재생 다양한 정말 필요한 우리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도시재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지금 뭐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특정 구역과 어떤 추진 체계 속에 짜여져 있는 어떤 사업 체계 속에서의 도시재생 사업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도시재생뉴들이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도 기대를 했고 특히 뭐 원도심지역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식의 정말 말 그대로 널부름미의 도시재생이라는 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고 한번 추진해볼 수 있고 거기에 꼭 필요한 과감한 공공투자 그쪽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 뭐 사회주택이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여러가지 불편한 어떤 편의시설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좀 나오는 어떤 틀들을 보면 또 여전히 지금 뭐딱 짜여져 있는 구역과 또 추진 체계 속에 오히려 과잉투자가 우려되는 이런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조금 우려가 되고 있고요. 우리 삼편에서 도시재생 뉴딜에 나와 늘또 얘기하면서 좀 지역 공동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도시혁신이라라는 이런 표현을 제가 어디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을. 근데 그렇다면 지역공동체와 또 특히 지역현장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해나가는 이런 도시재생 뉴딜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보면 공모제 형식이라든지 다양한 사업 추진틀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뭐 반체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의식에 저도 거의 대부분 굉장히 공감하면서 그 중에 특히 우리가 앞으로 조금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다양한 어떤 도시 재생과 관련된 넓은 의미에서의 활동 영역에 있는 저희 활동가들 또 아니면 주민들이 접근하면서 뭔가 여기에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다양한 그 상상력들이 발휘될 수 있는 이런 사업 추진틀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좀 저희가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대행차라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뭐 저희가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공동체 활동이 없는 도시재생은도시재생으로서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 건 결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상황에 맞는 도시생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까 손 드셨죠? 네. 어떻게 같이 손 들어서 그런가요? 같은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마음이 같은데요. 네, 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일한지 몇달안 돼가지고요. 모르는 게 많고 아, 많은 귀한 말씀 들어서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됐고 이런 얘기들 우리 참 많이 가슴 아프기도 하고 표현에서는좀 그런데 뭐리고 뭐 말씀하셨지만은 근데 한편에서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한 거고 그와 관련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권이 촛불의 희미에서 바뀌고 그 속에서 진짜 이정도까지 온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있을까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말하자면은 여기서 뭐 반타작이라도 해야 되나 반해 반타작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핵심적인 분들은 그 기울어진 동장을 어떻게 바꾸고 싶냐의 그큰 그림 분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경제가 주목해서 업종별이든 뭐 여러가지 지역적으로든 연대를 크게 해서 어,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많이들 고민하시고 진행하고 계시고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도시지생과 맞물려서 움직일 때 진짜 여기서 뭐 그냥 이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좀더 가까이 날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 그... 그... 그 지역별로 아주 작은 마을 단위로 해서 자생성을 갖고 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지만 한편에서는 좀 규모화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이제 민주성 그리고 서로가 연대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선제적인 공공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한 운영장을 좀 바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지속적으로 좀 투자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계기로서는 어좀 적극적으로 고민해보 어떤 좋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리츠 리치, 부동산 리츠할 때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기존에 있는 리츠만 바라보고서 어 부정적으로 딱 끝낼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고민해보면은 오히려 좀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들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자산을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주민들도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정말 바빠서 오지도 못하십니다. 그죠 모임 하시면은 정말 있는 분들이 정말 뭐 집값 올릴까 싶어서 오는 분들이참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없는 분들도 참여해서 많이 할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시작이 뭐 뜬금없는 말씀하면 최저임금이 바뀌어서 많은 변화가 생길 것들이 예상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각자의 영역과 각자의 지역에서 분명히 그러한 큰 변화의 어 단초들이 생겨나고 있는 부분들은 이 모인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더 실패를 어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의견들을 많이 모아서 전달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좀더 실패해도 좋다라는 그런 어떤 권리를 좀더 얻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저기 손 드셨고요. 선생님 다음에 한 분만 일단 좀 더. 아, 저기도 드셨어요. 두 분의 일단 말씀도 듣고요. 뭐, 그 다음에 계속 손 드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또 기회를 드릴 수도 있고요. 할텐데, 두 분이 손 드셨습니다. 저기, 예.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왔고요. 어, 지금 사회적 기업, 협동우리 관련된 주지들 중에서 대해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이 도시의 행기들이 대통령인 지금 공약사항이잖아요. 되 그리고 어, 지난 한 이제 얼마 동안에좀 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어, 이거를 이제 구체적 구체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어, 오늘 얘기를 드리면서 좀슬프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그 많은 기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오늘날 왜 저희들이 뒤봉침이 있는가 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실망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을공도적 관련된 활동을 하든 도시의생의 사업을 하든 여러가지 도시 정비사업을 하든 우리가 노는 얘기했던 것은 주민중심이며 또한 마찬가지로 왜 관계부터 참여하자고 라 하는 얘기를 그렇게 무서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의사결정 과정에 그런 참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큰 사업을 뒤에서 이렇게 강본적으로대응하거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해 왔지만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결정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고 그렇지만 그게 달성될까 라고 하는 부분에 도 걱정하고 이런건데 그런 식으에서 보면은 접터 굉장히 많이 많아지 되고요. 그래서 어 아까 이제 우리 저기 부산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입장이 입장 발표가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잘 참여할 수 있을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관리들에게 맡겨놓고 어?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항상 대 붙이고 이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네트워크나 이런 분분들이 정의하면 은 어떻게 정말 의사가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루트를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유일일자리라고 있는 서울시택퍼시리티이터 조인호라고 합니다. 어, 근데 이유딜 정책 포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약간 좀 거리가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투기, 이제 투기를 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제 투기를 한다 이제 우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사전에 구도심 지역에 뭐, 거래량이 많아지면은, 그, 도시 재생 구역을, 뭐, 취소시키겠다고 하는데, 제가 일하는 곳이 사회주택이라, 아무래도 이제, 주거 취약계층, 청년들, 지역고,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투기를, 진짜 실주거용인지, 어 아니면은, 시세 차익인지, 솔직히 객관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 투기 목적으로 이제 계속 그 도시재생구역의 건물이라던가 토지를 미입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주변의 임대료도 올라갈 것이고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이사회주택이그 주변 시세 임대료의 80% 정도 가격으로 이제 임대를 하는 건데 덩달아 같이 올라가면은 그사회주택의 의미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젊은이들, 청년들 지역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제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 투기를 좀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이게 좀 걱정입니다. 외부세를 끌까봐. 괜히 그 원주민들도 피해를 볼 것이고, 그 사회주택하려는 시 사업자분들도 좀 이제 부담이 될 것이고, 좀,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건 여당인데, 저번에 은평구 쪽에서 서울시 그 생활권 계획 공청회를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에. SH공사라던가 와가지고. 근데 제가 살인 곳이 있던 군데 녹, 불광동, 녹광동 쪽에 서울혁신파크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협동조합을 이제 익성하고 하는 곳인데, 그쪽에 사시는 주민께서 이제 좀 쓴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몇년 전부터, 한 2012년? 11년도부터 계속 이제 혁신파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대관절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왜 만들어 놓고서 이렇다 할 것도 없고 원주민님 우리들한테도 좀 불만이 많다 여기가 대체 뭐하는 곳인지 정체성도 알 수가 없고 이게 아까 전에도 사회적 경제 얘기 나와서 좀 추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투기 목적 투기 억제를 해야 될곳싶고 사회적 경제 정체성 외부 현주 현충 원주민들하고 융합 이두 가지가 좀급성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감사하고요. 일단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듣고요. 전체 일정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국회에서 일하시는 김연아 의원님께서 오셨어요. 제가 국회에서 일하신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 분야 전문가시고 저희가 이번에 어떤 분들한테 특별히 초대장을 보내거나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홍보를 보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니까 오셨어요. 그래서 계속 앉아서 경청하시고 적으셨는데요. 어, 한번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도시재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도시재생이 굉장히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 이 행사는 제가 태국을 통해서 알게 됐고 제가 평상시 만나는 분들하고 좀 다른 지역의 분들이 많아서 어, 이번에 여러분들을 데려왔고 또 저희 의원실 보좌관들도 일반인들이 신청을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어, 그렇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초반기에 축사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저도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좀 열심히 적어서 적은 걸 보고 <웃음> 발표하게 요 일단 세미나 열기를 보고 호제재생 뉴딜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많이 공감을 <웃음> 했습니다. 아, 뭐 신문에서 보는 것처럼 요즘 부동산 투기 전략 이런데도 되게 생기라는 말을 썩는다고 <웃음> 하는데 조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어떤 때도 되게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 저는 도시재생은 아니지만 도시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 관여한 경험을 갖고 제가 하나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 얼쩡한 정책이 공약이 되는 순간 괴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걸 많이 봤고 제가 사실은 도시재생이 요번에 50조, 500개 사업이라고 딱못 박히는 순간 전 사실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던 사람 중에 어, 오늘 여기서 나오셨던 그 우려가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계시나 보나라고 생각을 해서 안도가 되지만 정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많은 지방이나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 전문가 그룹에서도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도시계인유딜이 약간 서울형 모델을 갖고 일반은 한여름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해서 조금 고민해야 되는 생각이라고 교훈 좀 교훈 점을 얻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정치권 상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비례대표라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한 지역에 대한 예산이거나 이런 이해관계에 서 벗어나는데 거짓말 안 하고요. 지금 300명이 국회원이비례대표 빼놓고 재생사업을 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계십니다. <웃음> 저는 아까 참석자가 3 0 0명이라고 해서 3 0 0명 월시에서 한명씩 버리잖아.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좀 우려되고요.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전에 제가 뉴타운 직고한때 그것도 똑같은데 서울만 사실 뉴타운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게 지방선거 열기 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결국 다 지지도 못하는 뉴타운 지구 지정하고 속진지구 지정하고 결국 지금 해제해선 관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이거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게 공약이 되고 정책 의지가 잡히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잘못 가게 되면 5년 뒤에는 재생은 다시 이에도 꺼내면 안 되는 것처럼 취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재생을 알아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건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꽤 오래 봐야 되는 건데 이걸 5년짜리나 단기간으로 사업을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런게 많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 네트워크에서 저는 이 재생을 5년짜리 사업으로만 만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일단 제일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참재밌있게 그 설명을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도시계획을 전공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게 우리가 세태지역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정치권에 와서 보니까요. 하지 말아야 될 얘기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세태라는 얘기를 하면 정치권에서 큰일 납니다. 왜냐면요. 세태지역을 얘기하는 순간 선고구를 없애야 됩니다. 예, 그럼 국회의원들 지금 자리수가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재생할 지역을 고민할 때이 생태할 지역과 손대지 말아야 될 지역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근원적으로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걸 고민해 주시는데 아, 또 그런 좀 딜레마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마지막으로 저는 답은 속도 조절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시장의 기대감을 어떻게 이 속도 조절하고 좀 융합시켜 나갈 거냐라는 것이 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와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아, 이렇게 문제점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답을 드려야 되 된다고 생각해서, 아, 제가 조금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제가 오늘 여기서 들으면서, 아, 재생이 모든 걸다할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과 재생이라는 툴로 할수 있는 게나은데 우리가 요번에 5년 안에 뭘 해야 될지를 조금 축소해서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서 그걸 좀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문제가 되는 것, 부처 간의 칸막이 이런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가 국감에서 지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이제우원실 제 홈페이지에다가 가제 어, 국감 제보라는 하나 만들겠습니다. 재생사업 네. 하시면서 문제가 돼서 부처에 지적할 일이 있으면 저희 의원실로 제보해 주시면 제가 국감에서 지적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 어, 많은 얘기 들어고 가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나을마시니다 네. 사실 어떻게 국토부에서 와서 좀 발언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어찌 보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저희 발제자들이 어, 발제하시고 토론 듣고 느끼시거나 어,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1인당 3분 정도씩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순서대로 그냥 하시죠. 기분이 센터장님부터 네. 서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서서 얘기하려고 해요 아마 오늘 제가 제일 훈련들것갔대요 왜냐하면 정확히 25분을 지켜서 얘기할 때 정말 저밖에 없었습니다. <웃음> <웃음> 이 토론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토론 가져주기 고한분니다 그래서 3분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시주셔드리는데요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참 그전에 하나가 다른 그룹에서도 이런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그러면 막좀 문제를 제기하면서 좀 우리 힘을 모아산 지역들을 한번난장한번떠볼까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도 있으니까는 한번 우리 힘 모아, 우리 한번 들어가서 난장도 피면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뭐 시기도 놓쳐보고, 놓고 이런 게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사업에 대응하기에 가끔 무모한 행동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줍니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게 아니라 무모한 행동을 해줘야 다 다만 거기에 누구 하나 멀쩡한 정신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만 같이 절라게 되면 괜찮다고 <웃음> <그다음에 웃음> 음, 그 다음에 두번째는 뭐가 있냐면 저는 주민들의 영향 맛을 맞추는데 정말 이말을 많이 씁니다 물론 저랑 조금 다른 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92년도부터 이 표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 시스템으로 도시 재생을바라보면 안됩니다. 주민들의 역량 주민주도 사업이 아니에요. 참여형 계획이고 협력적 계획입니다. 주민도 m v 의이고 주민이 역량이 없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들어가는 전문가들이가 행정이라든가 이들의 역량이 바꿔질 수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민주도라고 할수있게 거기에 맞는 사이트의 사업들입니다. 예전에 2000년대에 살고 싶은 의사업을 할때 30억짜리 사업들은 주민들이 주도는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저 그때 정말 제가 제안해서 30억 도시에 하나만 떼가지고 1억씩 마을을 나눠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업이 만들어진 건데 그 정도가 사실 이게 카다가 간다는 지점이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꾸 주민의 역량, 주민 주도를 가지고 이를 바라보게 된다라면 은 사실 이자체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논의로좀 헷갈리게 되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아까 활동가 말씀하셨는데 들 스스로도 이 사업에서 주도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민의 언어를 계기로로 바꿔나라고 가능나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그리고 계기로로 바꿔 이게 시행할때도시행의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활동가들이 사실은 그런 덩굴건이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하는 걸 가지고 또 잘하시는 어느 전문가를 손잡고 같이 하자 되는데 다만 그 사람도 우리들의 언어를 들어줘야 되고. 그들은 들어주고 또 하나는 우리들 스스로는 주민들의 욕망들을 받아서 객관화시켜서 계획으로 전화시켜서 링크 역을 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고려해 주신다라면 은 우리 역량이 안된 사업이 들어오면 안 된다. 된다, 그러지 말고 필요는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갖고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가 현직 이 시점에서 어떻게 운동의 방향을 펼쳐잡을 는 것인지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논쟁을 좀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열어드는 동기가 좋겠습니다 이제 다들 모였으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들이 굉장히 많은 협력을 했으면 겠는데전제조으이 어, 협력이라는 을것 속에서 협력이나전제조건 속에서 경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시민단체들이 경쟁이 없는 협력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걸고 앉아있고 아니면 협력에서 제 공모사가 경쟁을 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협력이 전제된 상태 경쟁을 한번 해보는 시스템들이 아마 우리들이 해나가야 그 속에서는 사회적 가치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분 다 썼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김동호 센터장님은 어디 계시죠? 네네. 그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분이에요. 이세생 뉴딜이나 도생생 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했고 끌기부터 진행했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여러분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부분에 얼마만큼 닫아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에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모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지금 동생 법이나 도세생 뉴딜을 넘어서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이런 긴 호흡으로 이 정책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 다행히 원인적인 원론적인 치료는 되지 못해도 지금까지의 재생 사업보다 훨씬 더 증상 치료에 또 구체적이고 실체화된 이런 걸음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다 느끼고요 오늘 이 네트워크 포럼 자리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현장에서 경험한 바들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무엇인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처음 시작을 하는 팀들이나 또는 어, 힘든 부분, 갈등을 계속 겪고 있는 팀들에게 주요한 어, 이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큰한분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세세적이고 어, 세부적이고 어, 실질적인 것부터 같이 나눠가면서 함께하는 관계 맺음의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에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참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상동 센터장님 두 번이나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사실. 그래서 더 짧게 네, 잘무리해 잘 주시느라 세 번째 등장하셨습어 네, 네, <웃음> 네, 아, 사실 이런 자리 계속 만들고 싶었죠. 더 많이 모이고 싶었는데 자리가 만들어지는 듯 합니다. 근데 좀 전에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길과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길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보지 않았던 길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어떻게 길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길을 만들어가는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맥렬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치열하게 의상에서 반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싶지만, 또 뒤에 일정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 10분 정도 휴식하시고요. 대한민국 도시의생 10년 정책사 이야기라고 하는 조금 심도 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도시의생 역사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남아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지속가능 이사장님께서 먼 길을 오셔서 얘기를 좀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는 어, 여기 이렇게 지하로 주차장 나가셔서 시청역 방향으로 바로 옆 건물에 그지하의 오양식관이라는 김치찌개집이 있는데요. 50인분의 식사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더... 어, 식사하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특히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또먼길 가셔야 되니까 꼭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식사는 뭐그 뭐, 상부 순서 마치고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오늘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아까 고백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백을 합시다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과 앞으로 해야 될 일과 그 안에서 우리가 지역이 함께 상생해서 잘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남을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만남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네트워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배전의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담겨서 전달되고 또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누구의 특강이 시작됩니 자, 다스